네, 안녕하세요. 미스터로드 뷰입니다. 오늘은 구독자 1,900명 돌파 기념 영상 및 추가 공지 소식이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먼저 구독자 1,900명을 돌파를 했는데요. 지금까지 구독해주신 1,922명의 구독자님들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. 네, 그리고 앞으로의 변경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요즘 그 바이러스 때문에 재택근무도 많이 하시고 또 집에서 집고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로드뷰 콘텐츠들이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 것을 체감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저께 제가 업로드 를 했었던 수저만강공원콘텐츠가 로드뷰 콘텐츠를 하면서 처음으로 추천 동영상 비율이 50%를 넘어서 70%를 넘긴 것을 제가 체크를 했어요 그래서 그 그래프를 보면서 아 요즘 산책을 못 나가실 분들이 많으니까 제 컨텐츠를 통해서 선택을 할 수가 있겠구나라고 제 컨텐츠가 대안이 될수 있겠다라는 <웃음>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최근에는 360도 카메라 인스타360 ONE X 제품을 많이 쓰면서 360도 카메라로 제작된 영상들을 많이 보여드렸었는데 그동안은 이제 액션캠이 주가 되는 영상이었고 또 360도 카메라는 이제 서브로 뒷받침해주는 영상이었는데 당분간은 그 역할을 조금 변경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360도 카메라 위주로 로드뷰 컨텐츠를 올릴까 하고 있습니다 액션캠보다는 360도 카메라가 좀더 볼거리가 많기 때문에 당분간은 360도 카메라를 주 카메라로 변경을 해서 좀더 다양하고 좀더 재밌는 시야를 많이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길거리를 촬영하기에는 조금 쉽지가 않아요 공원이나 둘러볼 만한 명소 위주로 한번 돌아볼 예정입니다 네,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구독자 2,000명을 앞두고 있잖아요 저에게 2,000명이라는 숫자도 굉장히 유의미한 숫자이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 파이널컷프로로 편집하는 영상을 한번 올려드렸었잖아요 그때 명동 번화가를 촬영을 해서 올렸었는데 블러처리 할 대상이 굉장히 많았었죠 그래서 500명 단위로 구독자 2,000명 구독자 2,500명 그리고 구독자 3,000명 이런 식으로 500명 단위로 해서 번화가 같은 곳들을 촬영을 해서 블러처리량이 아무리 많더라도 그거를 편집을 해서 꼭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. 요즘 그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처지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. 제 컨텐츠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힐링을 받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 또한 더욱더 열심히 노력을 할 예정이고요. 저는 항상 방독면을 착용 하고 다니잖아요. 그래서 방독면을 착용하고 다니면서 이것저곳 많이 촬영을 할 테니까요. 저랑 같이 랜턴 산책까지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여기까지고요.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